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12시 뉴스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동, 비구름을 동반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호남과 경남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9명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확진 비율이 13%를 넘기면서 당국이 선제검사 확대에 나섰고,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일부 지역에선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비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모두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집 마련 수요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건데, NH농협은행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50조 원많은 600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경장 기준 공급을 현재 60만 9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도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새 강자로 올라선 중국 샤오미, 또 폴더블로 반격에 나선 삼성전자. 박대기 기자와 세계 스마트폰 대전 들여다봅니다. 12시 뉴스 시작합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6시간 만에 동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가을 장마가 계속 곱입니다. 최고 200mm의 비가 더올 거라고 하는데 KBS 재난 미디어 센터에서 재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태풍은 지나갔는데 이 최근에 이어진 비가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